얘네들도 다 팔리기 때문에, 내일 저가 또 PC방을 가게 되면, 다 팔리고 하면은 거의 한 60억, 70억 정도 될 거고, 한명 바꾸겠는데, 잘하면? 잘하면은 내일, 모레쯤에, 발락이라는 선수가 오지 않을까. 미카엘 발락이 오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어요. 어. 이 정도면은 50억에다 100억 받고, 거기다 또 플러스 플러스 돼가지고. 음. 그렇게 해서 100억 받아주면은... 야, 무지죠 야, 진짜... 음. 야, 근데 진짜 이 선수만 와도 괜찮아. 나는 요거 아니면은... 발락이 안 되겠다 싶으면은... 블리트가 와도 되는데... 야, 사실 난 지금 블리트보다도... 더짜증내 더 애가... 지금 조 콜이 왔으면 좋겠거든요 개인적으로? 난 지금 덕배가지고 안 되겠어. 덕배가 좀 짜증나. 그렇기 때문에 조콜이 와가지고 빠르게 와서 좀 어느 정도 돌파해주는 그런 느낌이 좀 필요할 것 같아. 잉글이야, 잉글을 가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아, 그것또 매, 매 누구였냐? 아, 메이든이었나? 메이슨이었나? 아 어, 메이슨 마운트 메이슨 마운트랑도 좀 비교를 해보자 어떤게 더 나을지 얘는 양발이지만은 어느정도 좀볼컨이라지 이런 부분에서 드리블 밸런스 조콜이 맞겠다 아무리봐도크로스라지 이런 부분도 좀 좋으면 좋겠지만은 지금 현재로 느껴봤을 때 체감이 좋은 선수를 써야돼 스팅 좋고 체감좋은 브리노도이 친구 속력좀 빠르면서 나쁘지 않죠맨 지금 내가 덕배 때문에 머리가 아파가지고 덕배도 제가 팔아서 올게요 이 친구 지금 70억 까지 날아갔는데 한기당 한 90억 정도쯤에 팔수 있으면 팔아가지고 저 친구랑 해서 조콜 데리고 오고 양옆으로 조콜이랑 세우고 그 다음에 어, 바꾸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좀 데려올게요. 어. 애슐리 콜도 벤치렐로 바꾸고, 가격이 다 될란지 모르겠다. 벤치렐로 바꾸면. 30억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좀 오도록 할게요. 음. 생각을 해보자. 조콜과 패드로. 워커니워커니 뭐였었을 때 조콜과 테드로 중에 뭐가 나온 것 같아요? 중고주 수도 이딴 건다 필요 없고 그냥 아무래도 조콜 가는 게 맞겠지? 둘다 별로 안좋아한다, 첼시 조콜이 낫겠죠? 어. 졸라는 데리고 오고 싶어도 졸라 비싸기 때문에 어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조콜 정도로 가야겠다 조콜 정도로 보고 내일 조콜을 내가 데리고 올수 있을지 모르겠다 벤치렐이랑 살짝 윌리안도 제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윌리안 이치훈과 가격이 좀싸 윌리안과 벤치를 이거 10종로 나오고 팔카 그래서 플러스 2종로 된다 치고 야 진짜 이정로면은아 근데 윌리안 아 윌리안 근데 이 친구 괜찮을 것 같은데 와이 친구를 수비 능력으로 보면 미쳤긴 했는데 아푸진한것 같은데. 아, 내가 그럼 벤치를 다른 시즌을 갖다 놔 쓰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있었구나. 나 벤치를 보다 윌리안 이게 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벤치를 이 겁나게 급여 낮은 애였네. 그래서 1이 나왔던 거였네. 와. 좀 야무지다. 어, 윌리안. 애슐리 콜이 뒤지기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윌리안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한번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수비는 말이 안되는데 속력이랑 이런 것도 믿는거죠 속력을 믿는거지 수비가 아니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윌리안 윌리안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드리겠 윌리안 지금 속력이 120 나오거든요 그래도 랩업을 안했다고 해도 120은 나오기 때문에 그 크로스 능력이랑 이런 부분에서는 크로스 안 때리면 되잖아 야 드리블 나쁘지 않은데? <웃음> 체감 나 빼던데? 와우 이게 들어가 <웃음> 이거지 이게 없까지야맞고 이렇게 둥끼어줘가지고돈나루아 막을 수 없게 이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진짜 아주 옛날에 워커님 기억나요? 저포수면사나 이런 것들 급이 옷자리 쓰고 막 그랬던 시절 지금은 윙백 그렇게 쓰라 하면 절대 못쓰는데 그때 당시는 근데 진짜 생각보다 포수면사가 좋았어요 급이 옷자리인데 라이브가 라이브가 진짜 미친듯이 좋았어 그때 그러 이게 바로 떡배지 그러니까 벌써 새벽 3시 반이에요. 아, 이게 무엇? 시간 진짜 더럽게 빨라요. 저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와. 생각보다 근데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월클 1부는 찍고 낼수 있겠는데, 잘하면 아... 근데 진짜 윌리안, 한번 보여주나? 리제는 리제다 <목소리> 에단 아자르 가비효과로 그냥 밀어붙이는 법 근데 진짜 저가 만약 벤치를 쓰게 되면은 답답해서 뭔가 못쓸 것 같기도 해와 근데 이게들어아 진짜 은바페 저 요즘 주맨보다 더 역겨운게 은바페에요 진지. 진짜. 음성 미쳐가지고 그냥 좋은 생각이야 내일 팀맞는아 모레쯤에 족콜이오잖아 오늘이구나. 어, 나도, 저 내일이네요. 생각 아비 윌리안, 어떤지 한번 보고 가요. 언니, 윌리안, 저 얼마나 좋은지 보여드릴 테니까, 매력 미니 윌리안. 윌리안 어? 저 진짜 음바페 너무 역겹다 아 진짜 음바페야 아. 헤이 윌리안 마킹 플리즈 어? 나이스 오. 벤디가 반응을 못 했다. 깜짝이야. 나이스 아사르 대충. 레이디즈 젠틀럼먼 왓? 왓? 에이, 윌리안! 윌리안, 가보자고! 아, 손님, 길이게 느리네. 아. 아직, 아직, 그, 5렙이 안 됐다. 어, 윌리안. 펀싱 아, 자를 이게 바로 알덴 아, 자를 겁나 빠르네. 진짜 어, 윌리 언 어디 갔냐? 에이 윌리안, <웃음> 윌리안 수비 안 하고 저 친구 지금 지시 내리고 있네 누구한테 짱나게 와 어, 진짜 한번 유격시장으로 플을 나가봐야 될지 좀 잘. 미디거에요 까비 ZQ 더블을 했을 뻔했는데 아.. 쇼가 안닿는다 Hey William! Hey William! <목소리> 이 시간까지 안 자는 사람들은 <목소리> 나이스 펀칭 <목소리> 음, 한골 넣으세요 어차피 이제 끝났는데요 뭐 이 윌리안, l Where are you going? 윌리안! 어이 친구 미치겠네 아 그만 그만 끝내 h 이 자식 어카님 봤을때어 윌리안 이 친구는 어야 대박이다 어아 성력 진짜 디지게 빠르긴 한데 어 빠르기만 했다 어 빠르긴 했는데 빠르기만 했다 수비가 바로 코앞에 공격이 와도 좀 쳐다만 보다가 게임이 끝내버리네 어 진짜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어.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 이거 같은 경우는, 급여도 낮고, 총력도 낮지만은, 그래도 한이 정도 수비와 몸싸움이 있어준다면, 어, 어, 좀, 좀 해주지 않을까. 어, 벤치를. 벤치를이, 괜히 벤치를 아니다. 라는 것을 한번 보여주자. 음. 저거는, 어, 수비가, 내가 봤을 때, 저건 쓰면 안 되는 선수야. 어, 윌리안는 요걸로...끝 요걸로...끝 어...끝을 내버리십시다 어...진짜